It's a colorful night, got red eyes, but it's all l u e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비디오 플러스를 기획 진행하고 있는 전지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모션 그래픽 튜토리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인포그래픽 그래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고 마지막에 이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애프트 에픽트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컴포지션을 만들어줍니다 컴포지션에서 여기서 인포그래픽 컴포지션 이름을 인포그래픽이라고 지어줍니다. 컴포지션 프레임 수를 15초로 해 줄게요. 이렇게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셨으면 <웃음> 상단에 있는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어 주기 전에 여기서 그리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있는 이런 그리드, 그리드 있죠? 그러면 이걸 한번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펜툴 있죠? 이펜 툴을 이렇게 눌러 주시고, 이렇게 반듯한 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필 있죠? 필을, 이거를, 런 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이 선을요 스트로크 있죠 스트로크를 조금 늘려줍니다 최대한 열게요 그리고 여기 셀프레이어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 화살표 있죠 여기 눌러주시고 컨텐츠 그리고 여기 애드가 보이죠. 애드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리피터가 보일거예요 리피터를 딱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리피터 클릭하셨으면 여기 뜨는데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 커피가 있거든요. 커피를 그냥 6개로 만들어주세요. 6줄을 만들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건 상처리지 마세요. 그리고 6개 만들어 주셨으면 여기 트랜스폰 있죠? 트랜스폰 리피터 원 여기 트랜스폰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거 말고 이거 리피터 그 해주세요 이 눌러주시고 포지션을 이거는 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옆에 있죠? 이거 왼쪽 영은 만지지 마시고 오른쪽 영은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줄이 밑으로 내려가는, 밑으로 여러개 생기는게 보일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만들어주세요. 자, 이게 가위 맞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 그리드를 켜줄게요. 자, 이렇게 줄을 딱 맞춰주시고 자 네, 이렇게 다 맞춰주셨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줄이 여섯 개 있네요. 이게 조금 두꺼운 거 보니까 보니, 조금 두껍게 보이죠? 그러면 그 줄을 좀 얇게 해줍니다. 자 이제 이제 줄은 다 만드셨죠? 음, 쉐이프 레이를 라인이라고 이름을 해줍니다. 자, 이제 이걸 잠금 모드 해주시고, 그리고 일단 여기 숫자 만들어줄 거예요. 자, 여기서 텍스트 툴 선택하시고, 여기서 확대해 주신 다음에, 여기는 0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거를 이렇게 끝에 눌러주시고, 이렇게, 이거를 기준점을 여기로 해주세요. 끝, 끝지점에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맞춰주시고, Ctrl D 눌러서 복사해준 다음에 여기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20, 20 단위로 할게요. 거 해 거래소 이걸 눌러주시면 쉽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맞춰주셨죠 그리고 또 컨트롤드 눌러서 저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2 0했점 여기서 40으로 바꿔줍니다 더블클릭 눌러서 40 그리고 여기 또 눌러서 컨트롤 d 눌러서 이렇게 복제 시켜준 다음에 60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마지막 100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크네요 숫자가 줄여줄게요 스케일 눌러주시고 똑같이 해줍니다 76.5네요 자 이렇게 숫자가 만들어졌죠 이거랑 똑같네요 그러면 여기서 뷰를 눌러주셔서 다 꺼줍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툴을 번 숫자들 있잖아요 이걸 잠금 해 주시고 이게 건드리지 못하게 딱해 주시고 여기서 이 여기 쉐이플레이어 있잖아요 이거 네모 레탱글 툴을 딱 눌러주시고 여기서 사이즈를 이렇게 이 그래프를 만들어 줍니다 자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거 스트로크를 영으로 해주시고 이거를 하얀색으로 해줍니다 색깔을 넣어 줄게요 아 여기 쉐이프 레이어에서 기준점을 맨 밑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없, 없으신 분들은 앵커 포인트 앵커 포인트 무버 이 기, 플러그인이 없으신 분들은 이 기준점을 어떻게 조정하냐면요 여기서 이걸 누르세요. 상단에 이걸 누르, 엔커 포인트 눌러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컨트롤 누르면서 이렇게 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세이프레이어 이름을 그래프라고 이름 지어주겠습니다. 자, 그래프 1로 정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트랜스폰 눌러주시고 여기 그래프 레이어에서 트랜스폰 눌러주시고 여기서 스케일 있죠? 스케일을 눌러줄 건데 그 전에 널레이어를 만들어줄 겁니다. 여기 널레이어 만들어주시면 여기 빈 공간에다가 오른쪽 클릭하시고 뉴 여기 널레이어 눌 이렇게 눌러줍니다. 열오브젝트를딱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여기서 이펙트 앤프리셋스창 있죠? 여기 일단 눌러주시고, 일단 여기 검색창에다가 여기 검색창에다가 슬라이더 컨트롤이라고 검색해주세요. 슬라이더 컨트롤. 여기. 슬라이더 컨트롤 찾아주셨으면 찾아주셨으면 여기 여기 널레이어에 드래그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딱 효과 조정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 이거를 이 널레이어에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펙트 이 슬라이드 컨트롤 여기 딱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딱 조정해줄건데요 먼저 그러기 전에 그래프 원 레이어 있죠? 여기서 스케일을 Alt 누르고 이렇게 키프레임 스타버치를 눌러줍니다. 스타버치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기 골뱅이 같이 생긴 게 있을 거예요. 이스프레이션 버튼을 여기 딱 눌러주고 마우스를 떼지 마시고 여기 슬라이더에다가 이렇게 옮겨주세요. 그러면. 이게 딱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려줄게요. 그리고 템플을 여기 템프 있죠? 템플을 100으로 바꿔주세요. 딱 그러면 여기서 신기하게 보일 거예요. 딱 여기 100, 여기 100까지 되죠? 이게 100이니까 여기 100까지 딱 나올 거예요. 50이 할게요50딱 이렇게 딱 뜨죠 딱 정확하게 뜰거예요 그래서 40 하면 이렇게 딱 정확히 40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영어로 먼저 해주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숫자가 표시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숫자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효과를 가려주시고 자, 여기 텍스트 툴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숫자를 써줍니다. 100%라고 일단 누, 눌러줄게요. 자. 100이라고 써주셨죠? 그러면 이 복사해주시고 컨트롤 D 눌러서 복사해주시고 이렇게 앞으로 옮겨주신 다음에 퍼센트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나이것도 사이즈 줄여주시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다 위치 다 맞춰주셨죠? 그러면 텍스트가 이렇게 넘버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20 하면 이것도 20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해 주세요 자 널레이어는 여기 위로 올려 주시고 널레이어 이름을 컨트롤러 라고 자, 그리고 여기 이거를 이걸 꼭 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퍼센트 %있죠? 여기 밑에 내려주시고 여기 101있죠? 여기 텍스트 조스 텍스트가 있을 거예요. 여기 Alt를 눌러주신 상태에서 상태에서 여기 딱 있죠? 그러면 이게 가로 왼쪽 가로 해가지고 맷 아이거 왼쪽 가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매트 점 라운드 해주시고 왼쪽 가로가로한 다음에 여기서 이 스프레칭 여기 있죠 제가 가리키는 곳 여기를 이렇게 슬라이드로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끝 부분 있죠 왼쪽 가로를딱한번더 해주시고.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해주면 4 1 바뀐 거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 여기를 한번 집중해서 보, 봐주세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게 보일 거예요. 자, 20, 10 하면 여기가 20이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올라갈 거요 이렇게. 오늘 진짜 아주 유익한 튜토리얼을 알려드렸네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거를 쉐이프 레이어를 복제를 시켜줍니다 근데 복제 해주시기 전에 이거를 슬라이더 컨트롤을 복사 이후에 널 레이어를 클릭하신 다음에 널 레이어 안에 효과가 있잖아요 슬라이더 컨트롤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효과를 복사를 해줍니다 컨트롤 D 눌러서 복사 해주시고 일단은 이 슬라이드 컨트롤 2가 있거든요. 여기서 아 이거 이름을 지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 효과 이름은 그래프 1 이라고 지어줍니다 여기 체이프 레이어 이름을 지어주셔야 돼요. 슬라이드 <웃음> 컨트롤 2는 그래프 2 이렇게 정해주시고 이것도 복사해줍니다. 자 이걸 컨텐츠 눌러주시고 Alt를 Alt 눌러서 스타아치를 눌러신 다음에 이렇게 취소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왼 오른쪽을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Alt를 눌러주세요. 스케일 을이 아까 해준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를 여기다가 옮겨줍니다. 그래프 2에다가요. 그리고 여기 100 있죠? 템플 템프 있죠? 템플을 100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게 딱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똑같이 반복적으로 해주시면서 그래프를 추가해 나가시면 멋진 그래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도 복제 복제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선 여기 텍스트 텍스트 레이어를 여기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확대해 주시고 딱 컨트롤 T 눌러 줍니다. 그리고 여기다 옮겨 주신 다음에 이 퍼센트도 옮겨 주세요.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옮겨주신 다음에 이거 102라고 써있는 레이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 눌러주시고 텍스트 이게 소이스 텍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바뀌죠.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솔스 텍스트에다가 Alt를 누른 채로 여 스타버츠를 눌러주세요. 클릭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Matte t t 이렇게 바뀐 걸 아실 거예요. 바뀌죠? 딱 이렇게 색깔도 바꾸면서 해주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애니메이션은 보신 것 같이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키프렌 레 눌러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자 이거 먼저 해 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리프도 여러분이 잘 사영해서 만드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프 애니메이션이 아주 잘 만들어졌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인포그래픽 영상이라던가 타이포그래픽 또는 다양한 영상에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음료와 유익한 컨텐츠로 쌀쌀한 가을 날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비디오 플러스 튜토리얼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비디오 플러스 튜토리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주 튜토리얼은 올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